네네 알 네, 네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다리아파 다리아파 다리아파 다리아파 <웃음> 이거 봐라 이제 이거 봐라 강아지 쓸개골 케어 기기 주셨다 이게 뭐냐면 VRA 테라피 반려동물 쓸개골 혈류개선 하는 건데 이게 혈류 개선도 시키고 염증도 완화 시킨대 이게 VRA 나오는 그 단자고 얘들 밴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, 귀여워. 애들 쓸개고라고 음. 이 근육쪽에 혈류 개선을 할수 있게 음. 이 단자를 밴드에다 껴가지고 묶어주는 거야. 음, 음 홈케어로. 음, 그래서 뭐 근육도 이렇게 완화시키고 염증도 개선시키고. 어, 너무 귀엽다. 정도의 소형견만 해당이 되나봐. 음. 그래서 애지는 딱 5kg가 좀안 됐고 음. 중지는 알다시피 8kg잖아. 중지는 소형견인데. 돼견이야 돼견 대견. 대, 아... 에 애지 쓸개골 치료 좀한번 해줄게 응그 주머니에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응. 집어넣으면 포켓에다 응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아까 그 단자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응.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짠네 이렇게 하면 애지한테 이쁘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요 반짝이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네, 거를 먼저 풀르고 똑같아 이렇게 안쪽으로 요게 나오게 요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밀착되게 응. 요 끈을 이쪽에다가 넣어주고 응. 똑같아 이쪽에다 처음 했던 거에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돼 어, 되게 쉽네 그렇지 응. 5kg까지만 쓰는 걸로 돼어 있거든? 중지가 8kg잖아 응. 중지도 하고 싶대 다 똑같이 아 이쪽 다리 안쪽에 들어가게 해주고 묶어준 다음에 아 중지 이거 너 하고싶다 했잖중지 하고싶다 했잖아 중지너 이거 하고싶다 했잖아 이렇게 아빠한테 주잖아 이렇게 서자 됐다. 음. 아, 됐다. <웃음> 됐다 중지 됐다 자 중지 됐어 중지 됐어 봐봐 와 중지 됐잖아 중지가 털져서 8kg가 된거야 그런가? <웃음> 어. 기다려 중지야 일로와 봐 일로 아빠 잘했어요. 애지가 탐내저 표정 봐 아까 내가 했던 건데 어. 중지가 하고 있네 좋지? 중지 어때? 중지야 느낌 어때? 자 우리 이제 치료 끝났으니까 산책 나가자 와. 와~~ 안녕~~